은 캠핑카 뭐 배터리라든지 배터리죠, 있죠? 전기 그런 것 시리즈를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캠핑카 배선의 모든 것 끝판왕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이거 촬영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준비물 좀 봐주실래요? 준비물이 너무 많아요. 준비물 많죠? 절체기가 있고 요거는 어퓨즈박스라고 하죠. 퓨즈박스고 요거는 MPPT. 여기는 자동차 메인 배터리도 있네. 시동 배터리에요. 네. 그리고 요거는 직류 전원 장치인데 실내라서 저희가 네. 태양광 설치를 못해요. 음. 태양광 패널 대신 전기를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주행 충전기가 있고, 요 주행 충전기는 이제 다음 달에 출시할 건데, 일단 요거 가지고 오늘은 시연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조 배터리가 있고요. 보조 배터리가 있고, 여기 인버터가 있습니다. 인버터가 있고, 단자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류 멀티탭도 있네요. 이게 모두 인제 캠핑카에 들어가는 배선의 모든 것들이에요.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근데 이거 대본도 없고, 잘할수 있을까? 시작해 볼까? 예. 일단 캠핑카 배선은, 배터리가 일단 중심에 있고요. 여기 보조배터리를 중심에 놓고 해볼게요. 뭘 중심에 놔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저는 보조배터리를 중심에 놓고 해보겠습니다. 보조배터리를 중심으로 전기는 두가지예요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두 가지. 하나는 전기를 쓰는 거, 뭐라고 부르나요? 쓰는 걸? 방전. 그리고 하나는 전기를 생산해서 채워주는 거, 그거를 충전이라고 합니다. 전기는 보조배터리를 중심에 놓고 두 가지예요. 방전과 충전. 방전부터 할까요? 충전부터 할까요? <웃음> 방전부터 해보자. 네. 예, 네, 제일 중요한 것부터. 네. 오늘 시간에는 전선 굵기까지 같이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방전. 자, 우리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쓸때두 가지 전기를 씁니다. 캠핑카에서 하나는 교류. 네. 교류는 뭐예요? 220V 가정용 제품들이에요. 네. 그때 교류를 쓰고요. 네. 하나는 캠핑카 보면 12V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네. 제품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를 쓸때에 교류와 직류 전기 두 가지를 쓴다. 그래서 캠핑카 전기가 가정용 전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 먼저 교류부터 해볼까요? 자, 교류 전기를 쓰려면 인버터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 이렇게 작은 거 쓰지 마세요. 이거는 책상이 좁아서 그냥 작은 걸로 가지고 온 거예요. 샘플입니다. 교육용 자재, 조그만 거. 자, 첫 번째, 캠핑카에서 교류 전기를 쓰려면 보조배터리와 인버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보조배터리에 플러스, 플러스 보이죠? 선이 인버터 플러스 입력으로 들어갔고요. 마이너스가 인버터 마이너스 입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떠서 전기를 꼽아서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한가지 인버터로 들어가는 전기는 인버터를 쓰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전기를 써요. 기본적으로 인버터를 사용해서 뭘 쓰냐? 전자레인지 천0트입니다 전자렌지 1 0 0 0면이 선을 통해서 12V죠. 이 선을 통해서 천0트면은 거의 100A에 가까운 전기가 흘러요. 물론 여기서 전자인지까지는 220V이기 때문에 1000W라고 해봤자 5A밖에 안 흘러요. 이건 그냥 얇은 선 써도 돼요. 문제는 인버터에서부터 배터리까지해요 인버터에서 배터리까지의 선은 최대한 짧게, 최대한 굵게 쓰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여기 4 AWG 실리콘 전선을 썼어요. 이 전선은 최대 까먹었다 표4 0 0암페 정도 되지 않을까? 최대 네.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그 정도의 전류를 견딜 수 있는 전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어떤 차가 보니까 이런 단자대를 이용해가지고 인버터를 이 단자대에다가 물리고 아 배터리를 요만한 단자대에다 물리고 여기서 인버터선을 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단자대는 모두 거의 모두가 220V 교류 기반의 전기에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제품들이에요. 얘는 63만 팔밖에 못 견뎌요. 이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단자대를 이용해서 인버터를 중간에 사용해서 인버터를 연결하면 안 돼요. 연결은 바로 배터리에서 인버터로. 요거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래도 나는 전선정리를 잘 하기 위해서 단자대를 쓰고 싶다. 단자대 쓰면 전선정리가 편해요. 왜 편한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쓰고 싶다 그러면 요거는 선방용 단자대입니다. 대형 선방용. 최대 300A까지 견디는 단자대예요 이런, 적어도 이런 제품을 쓰셔야 돼요. 이거는 인버터에, 이단자리는 인버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다. 교류가 있죠. 근데 교류 전기부터 갈게요. 교류 전기를 갈때 여러분들이 배터리만 쓰면 여기서 끝나요. 배선은. 그냥 여기 전자레인지 꽂고 아니면 멀티 때 꽂아가지고 마트에서 사가지고 팍팍팍 꽂으면 돼요. 전자레인지 아니면 뭐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뭐든지 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캠핑장 같은 데 들어가서 가면 뭐한 3,000원 내고 220V 전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와 외부 220V를 그러니까 인버터와 외부 220V를 동시에 쓴다. 그런 경우에는 무엇을 설치해야 되느냐. 전원이 두 개죠. 인버터에서도 220V가 나오고 외부에서도 외부 외부 이거네요 이걸 외부라고 할게요 외부에서도 220V가 나와요 이럴 때는 외부 전기를 연결했을 때 인버터의 전원을 차단시켜 주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취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제품 너무 커요 근데 좀 작은 걸 찾아보고 싶어요 전 쓸데없이 스펙이 좋아요 캠핑카에서 260V, 6 4만쓸 일이 뭐가 있다고? 자, 요런 제품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절체기 연결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실전으로 절체기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류를 완성해 나갈 거예요, 이제. 자, 절체기를 보시면 N하고 R이 있어요. N이 우선순위가 높은 상시 전원이다. 그리고 이쪽은 상시 전원이 끊어졌을 때 사용하는 보조 전원이에요. 그러면 220V와 인버터가 있을 때 우선순위를 누굴 높이줘야 될까요? 220V? 네. 네. 눈 내고 썼는데. 3000년 내고. 이 전기 먼저 써야죠. 배터리 전기보다. 그러면 이쪽.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AN이라고 해요. 자. 미리 전선을 연결해 놨습니다. 이 정도 연결 과정 안 보여드려도 보시면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꽂아도 돼요. 자, 얘를, 얘는 위쪽이 입력이에요. 위쪽 입력. 입력이 두 군데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이 출력이에요. 얘를 220V에 꽂습니다. 외부 전원이에요. 자, 스위치 작동하네요. 자, 이제부터 220V가 흐르니까 조심! 감전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자, 요선은 아까 뭐라고 했죠? 보조예요. 메인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보조전원이에요. 보조전원을 어디에 연결하냐면 배터리, 인버터죠. 배터리 인버터. 이쪽에다 연결을 합니다. 할게요. 키자 아! 이따 켤게요. 시끄러워서 연결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연결했고요. 이쪽, 이쪽 N이라고 적힌 부분 왼쪽 오른쪽 바뀐 제품도 있으니까 N이라고 적힌 쪽에다가 한전 그리고 R이라고 적힌 쪽에다가 인버터, 위에다 입력 연결했어요. 그리고 요소는 까으로도 돼요. 왜냐? 전압이 높잖아. 220V잖아. 캠핑카에서 전기 막꽉 땡겨서 얼마나 쓸까요? 전자레인지, 에어컨, 뭐 동시에 여러가지 돌린다. 3000W 정도 쓸수 있다고 쳐봐요. 3000W라고 해봤자 220V를 환산하면 3 0 0 0 나누기 200 하면 15A밖에 안돼요그 정도 선만 쓰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전원 입력을 했어요. 이제 이걸 전기를 뺐어야죠. 전기를 뺐을 때 꼼수겸 팁. 이쪽이 출력인데, 한 번, 보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 출력 두 군데, N과 R을 전선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 어차피, 여기로 출력이 나오고, 여기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220V 한전. 이쪽으로는 인버터 전원이 나와요. 네.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 네. 둘이 동시에 나는 경우는 없어. 그래가지고, 한전일 때는 이쪽으로 전기를 뺐으겠죠? 네. 인버터로 연결될 때는 여기로 전기가 나오지. 네.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뭐랑 연결했냐면? 220. 2 0 v 멀티탭이랑 연결한 거예요. 이거 네. 마트에서 산 거예요. 네. 자, 이해 되시나요? 요거를 한번 가만히, 한 5초 정도 이 부분을 잘 찍어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출력 NA를 브락치를 시켰습니다 연결시켰어요 쇼트컷으로 연결시키면 인버터 전원을 사용할 땐 이게 이쪽으로 전기가 가요 그러니까 멀티탭에는 항상 한전이 공급되든 네. 인버터가 공급되든 전기가 공급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별도의 단자대 없이 쉽게 설치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신기하지 캠핑카의 배터리를 중심으로 보조배터리를 중심으로 교류 전기 배선 공사가 끝난 거예요와 한번 잘 되나 볼까요 우리 교류 제품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선풍기를 연결해 볼게요 오 전기 나오죠 선풍기가 나옵니다 소리를 줄이고 약하게 그럼 이제 인버터를 켜볼게요. 인버터를 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를 잘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그렇죠. 인버터를 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여기 켤게요. 선풍기는 돌아가고 있고요. 선풍기는 왜 돌아가냐? 지금 220V 꼽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인버터를 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왜냐? 우선순위가 220V가, 어, 맞아. 인버터가 났기 때문에. 켰어요. 네. 스위치 변화가 없죠? 얘는 언제 동작하냐? 아, 이제 캠핑장에서 나가요. 캠핑장에서 전기를 뺐을 때, 220V를 빼면, 얘는 자동으로 220V, 인버터에 220V 배터리 전원이죠? 배터리 전원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 따라가 보자. 요거네요. 요거 한번 꺼볼게요. 탁으면 스위치를 봐 줘야 돼요. 다 되죠. 네. 네. 220V 공사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핑카에서는 220V 말고 모두 쓴다고 했죠? 12V. 네, 12V도 쓴다고 했어요. 네. 직류 전원 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직류 전기를 할 때는 어떤 거를 사용하면 좋냐면요. 그냥 이게 12V 직류예요 지금 보시면. 보이나요? 여기 12V 단자대라는 거예요. 단자대라는 걸 쓰면은 편합니다. 왜냐면 배터리 전격 하나에다가 냉장고 12V 연결하고, 아니면 선풍기 연결하고, 히터 연결하고, 뭐 연결하고, 뭐 연결하고 그러면 너무 불편해요. 계속 맨날 이거 풀었다 조이는 것도 불편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단자대라는 걸 쓰면 편합니다 그리고 요 단자대를 쓸땐 여러분들이 캠핑카에서 쓰는 12V 제품은 12V 에어컨 그런 것 빼고 고출력 제품이 없어요 자 요만한 단자대를 써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에어컨이다 그럼 이런 단자대를 써야 돼요 그리고 너무 비싸 가지고 우리가 대장간 가가지고 어, 한200한 정도를 견디는 구리 단자대를 만들어 봤어요. 크게 만들었는데 너무 촌스럽게 나왔어요. 이거 만든 지는 6개월이 지났는데,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촌스러운... 촌실한... 팔까요? 네. 말까? 이거 그냥 요새 내가 쓰고 있는데, 너무 촌스럽지. 이거 있... 너무 좋아 보여서, <웃음> 이거 그냥 막 싸게 올려볼까? 네. 예. 이런 것도 이건 저희가 대장간에서 만든 거고요. 대장간 하니까 웃긴다. 그리고 12V 단자대을쓸 때는 요만한걸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2V 공사를 해볼게요. 12V 공사 그냥 단자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개씩 제품을 연결해도 됩니다. 그래도 돼요. 아니면 배터리에 연결해도 돼요. 12V 제품은 근데 좀더 안전하고 편해지려면 두 가지 작업을 해주면 좋아요. 먼저 첫째 마이너스를 차체에다가 접지를 해주면 편합니다. 왜냐면 전선을 여기까지 끌고 올 일이 없어요. 그냥 가까운 차체에다가 나사로 전선 요만하게 십센씩 따가지고 박아주면 돼요. 그래서 차체 접지를 해주면 편하다. 이걸 그런 차체 접지라고 해볼게요. 차체라고 치고 접지를 해봅시다. 차체 접지. 어렵지 않아요. 차체접지는 뭐냐면 마이너스 단자뒤에서 전선 하나 연결해 가지고 전선을 차체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끝나 이게 차체접지예요차체접지라면 뭐가 좋냐 편해요 그냥. 뭐 성능이 더 좋아진건 전혀 없고요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퓨즈라는 게 있는데, 퓨즈. 많이 물어보죠. 어떤 퓨즈를 써야 되냐. 퓨즈. 생각나는 대로 막 할게요. 오늘 대본이 없으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십니다. 뭐냐면, 퓨즈를 여기다 달려고요. 어디지? 어, 여기. 단자대와 배터리 가깝게. 배터리에 퓨즈를 달려고 해요. 근데 좀더 안전할 것 같은 가 봐요. 그래서 배터리에 퓨즈를 달고 싶은데 이 선에 배터리선, 메인선 얼마짜리 퓨즈를 달아야 되냐 근데 그런 질문은 정말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퓨즈는 왜 쓰죠? 퓨즈는 왜 쓰냐면 어떤 제품이 있을 때그 제품 안에서 쇼트가 나든지 가좀 너무 많은 전기가 들어가면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표준을 어디다 쓰는 거냐. 배터리에다 쓰는 게 아니라, 자, 12V 제품이 있다고, 이건 12V 선풍기예요 저희 선풍기를 많이 쓰네요. 샘플로. 12V 제품이 있으면, 그제품의 바로 앞단에다가, 그 제품, 플러스 선에, 그제품의 소비 전력보다 약간, 높게 1 5배 정도 만약에 이게 소비전력이 5A다 그러면 8A 정도 그리고 이 제품의 소비전력이 20A다 그러면 30A 정도 그렇게 각각의 제품의 앞단에다가 퓨즈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고장 나가지고 누전이 되고 안에서 막 불탈 때 끊어 주는 거예요 배터리에다가 와 아, 내가 쓰는 전 제품 다 계산해 보니까 다 끼면 한 100A 나와 그러니까 나는 배터리에 100A 퓨즈를 설치하겠다 설치해 봅시다 100A 여기 설치했어요 여기다 그러면 내가 동시에 8개 제품을 돌려가지고 100A를 쓰고 있어요 한 100A가 100A면 안되지 한 여기다가 아 전체 막 80A 쓴다 그리고 100A 퓨즈를 설치했어요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제품이 고장나가지고 불이 날랑말랑해 그때 이 퓨즈가 끊어질까요? 아니요 왜냐? 얘 퓨즈가 너무 쎄 그리고 딴거다안 쓰고 얘 혼자 쓸때 얘가 막 안에서 합선이 돼가지고 불 나려고 해 저기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요. 퓨즈는 어디서 이야다 제품의 바로 앞단에 그 제품보다 약간 높게 그래가지고 쓰는 게 근데 제품 앞단에 퓨즈를 계속 설치해주려면 그것도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퓨즈박스라는 거예요 직류 퓨즈박스 직류 퓨즈박스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이 음에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8채널이라고 불러요 최대 몇 개의 제품을 연결할 수 있냐면 8개의 제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퓨즈박스 원리 다 비슷해요 자, 퓨즈박스 본문은 일단 마이너스 접지시키는 데가 있어요. 마이너스 접지시키는 데, 자 마이너스를 차체에다가 접지시킵니다. 표를 떠고 볼게요. 어, 여기 플러스다. 마이너스 여기 하나 단자돼서 차체 여기 있는. 응? 아 근데 저거보단 이게 크니까. 이거 네. 단자들 이렇게 쓰면 되게 편해요 작업할 때 네. 나중에 제품 추가할 때도 편하고요 퓨즈박스에 마이너스 전기를 공급했고요 접지라고 하죠 네. 접지표에서 두 군데 를했는데 아무 데나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전기를 공급해요 플러스 네. 플러스 전기도 공급을 해볼까요 플러스 전기 여기 플러스 전기도 연결을 했습니다 직류 퓨즈박스 배선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건 치울게요 헷갈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퓨즈박스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쓰냐 이 제품을 이 선풍기가 소비전력이 10A라고 봅시다 100W? 너무 센데 그래도 10을 하면 계산이 좋잖아 그랬을 때이 선풍기를 어디다 꼽냐면 1번 일단 마이너스는 접지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접지 할게요. 마이너스는 차체 아무데나 접지를 해준다 자 마이너스 접지 차체에 박는 거예요 마이너스 접지 시켰고요. 아까 차체라고 했죠? 이건. 네. 플러스! 플러스를 네. 1번에다 쓰고 싶어요? 네네 네, 1번 씁시다 풀림 1번. 중국말로 되어 있어요. 요새 중국말도 할줄 알면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퓨즈박스에 보면, 기본적으로 퓨즈가 꼽혀져 있지만, 이 퓨즈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했죠? 제품에 맞춰가지고. 여기는 지금 1번에, 보이나요? 카메라 찍힐까? 15A짜리 퓨즈가 꼽혀져 있어요. 네. 만약에 이 제품이, 한 80W 정도, 전기를 소비한다. 7A 먹거든요. 네. 7A에 15A는 너무 커. 어떻게 주면 되냐. 전파 사서 가 퓨즈 사가지고 갈아 끼워주면 돼요. 근데 여기 소나기 힘으로 빡빡해라. 빠진다. 땀난다. 자 그러면 제품에 맞춰가지고 퓨즈를 구입하세요. 왜냐면 이런거 살때 이런 제품들이 이런 퓨즈박스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제품이 매단편인지 고려를 안 해요. 그냥 아무거나 꽂혀가지고 배송이 돼요. 여기 있는 거 맞으면 쓰면 되는데, 맞는 게 없다. 그러면 전파사 가서 퓨즈를 사실 아니면 카센터 가도 팔아요. 이건. 팔아가지고, 이 선풍기에 맞는 거를 1번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여기는 1 1랑15페 표짜리 퓨즈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중류한 30A짜리, 아, 3 30A? 0원리 너무 센데. 20A짜리를 쓴다. 그러면, 약간, 1.3배에서 5배 사이. 30A 원 정도 퓨즈를 사가지고, 2번에다가, 2번을 쓴다. 그럼 꽂아주면 됩니다. 꽂았어요. 그리고, 이, 다른 제품은 이렇게만 하면 끝나고요. 저희 이 제품에는 사실, 스위치 기능이 같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건데, 휴즈박스를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또 이걸 꺼내오게 되네요. 이거 꼽는 데가 어딨냐. 꼽, 아, 못습니다 꼽는 데가. 꼽았습니다. 됐다. 켜보자눈 꺼지고. 돌아가죠? 네. 돌아가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류는 단자대를 쓰면 좋고, 퓨즈 박스 이거 말고도 종류 되게 많아요. 직류용 퓨즈 박스를 쓰면 좋고, 그리고 퓨즈는 사용하는 제품의 출력에 맞게 쓰고, 그리고 항상 퓨즈는 스위치랑 같이 연결돼 가지고 작동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캠핑카 배선에서 다시 한번. 보조배터리를 중심으로 네. 방전, 그러니까 전기를 쓴 것에 관한 배선을 싹다 해버린 거예요 교류에서부터 직류, 퓨즈박스, 절체기까지요 네. 이제는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썼으면 충전시켜야 되잖아요 충전시키는 것에 관한 배선을 싹다 가버릴게요 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하고 질문하면 이거 하나 보여주면 끝이야 우린. 우리가 편하자 와. 예. 첫 번째 충전 방식 네. 이걸 왜 꺼냈냐면 한전 충전 때문에 그래요. 자, 한전 충전 그 캠핑하시는 분들은 한전 충전기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 사람은 그냥 가정용 충전기라고 불러요. 가정용 2 아. 2 0 v 충전기 코드가 오빠... 일부러 잘랐어요. 아, 네. 네. <웃음> 여러 개를 <잘> 네. 찾았네요. <웃음> 왜냐면이 충전기 네. 설치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음. 왜냐,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충전기 220V니까 어떤 분들 보면, 인버터에다 꼽아버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에 서 생산된 전기가, 인버터를 거쳐가지고, 충전기를 거쳐가지고, 배터리로 가요. 네. 무한루프를 들고, 전기만 계속 소비하는 거예요. 네.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웃음> <웃음> 아, 진짜 이때니까. 네. 아, 예. 그리고 네. 이거를 절체기를 통해가지고, 아까 나왔던, 그래가지고 절체기 다시 연결했어요. 네. 이 절체기를 통과한 캠핑카용 220볼트, 캠핑카에 220볼트 있어요. 네. 거기다 꼽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아. 안 됩니다. 음. 왜냐, 왜안 되냐면, 만약에 220V 상시전이 끊어져봐요. 어떤 전기를 써요? 배터리 오요. 전기를 써요. 네. 그럼 배터리를 거쳐가지고 여기서 다시 배터리로 가. 네. 무한루프가 또 돕니다. 네. 그래서 한전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절대로 꼭 지켜줘야 되는 거. 외부 220V를 따로 따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외부 전기가 커졌을 때만 작동이 되게. 근데 이것도 쉽게 설치하는 꼼수가 있어요. 쉽게 설치하는 꼼수, 뭐냐? 자, 여기 보면 아까 네. 다시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한전 전기만, 한전 전기를 꼽았을 때 여기 이 많은 단자 중에서 단자 네군데야 한군데, 두군데, 세군데, 네군데. 이 중에서 문제, 한전 220V를 꼽았을 때만 전기가 들어오는 네. 라인은 어디일까요? 위쪽 이쪽. 이쪽 네. 2라인이야 네. 이라인이요 한전에서 전기를 네. 입력하는 쪽아네 그랬을 때 가장 간편한 아,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잘랐군요 <웃음> 그래서 잘랐지 네. 가장 쉬운 거요 이쪽을 풀어줍니다 아 이렇게 하면 결체기에 바로 연결해도 되겠군요 아 그렇지 네. 위쪽 입력쪽 한전 입력에다가 한전 충전기를 괜찮아. 원래 스파크는 튀는 거야. <웃음> 이런 식으로 한전 충전기를 연결하면 은 외부 전원이 들어왔을 때만 충전기에 220V 전원이 들어갑니다. 꿈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네. 다른 분들은 네. 전원을 잠깐 끄고 하십시오. 네. <웃음> 그리고 한전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전 단자도 해가지고 직류 단자도 있죠. 네. 아까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걷다가, 네. 뭐, 저는 XT90 썼는데, 앤더스 단자 써도 되고, 네. 어느 정도, 그 충전 용량에 견디는 단자를 아무거나 써주면 돼요. 단자를 해주면 더 편해요. 음. 꼽아주면 됩니다. 자, 한전 충전, 어, 충전되고 있어. 네. 빨간색 불 들어왔다. 네. 한전 충전기 설치가 끝났습니다. 네. 자동차 충전은 세 가지예요. 한전,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주행 충전. 셋 중에서 한전 충전 배선이 끝났습니다. 한전 충전 배선은 어떻게? 절대로 꼭 외부 220V를 써주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 절체기 220V 외부 입력에다가 꽂아버리면 자동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전 설치했죠? 한전 설치, 한전은 이제 설치됐으니까 얘는 좀 치워보고. 두 번째. 태양광에 설치. 이거를 이렇게 놓고 하는 게 편하겠네요. 자, 태양광 컨트롤러 보면 꼭이컨트롤 아니더라도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그림 뭐죠? 태양광. 패널, 코멀. 배터리. 배터리. 이건 뭐냐면 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바로 쓰는 건데 이건 거의 안 써요. 보조 배터리가 있는 경우엔 무시하시고요. 이두개 보면 돼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다 적혀있죠? 푸르스의 네. 빨간선, 마이너스 까만선, 네. 빨간선, 까만선 네. 태양광 컨트롤러를 연결할 때 주의사항 배터리를 먼저 연결하세요 네. 대부분의 태양광 컨트롤러는 12V, 24V 겸용입니다 먼저 배터리에 연결해야지 이게 몇 볼트 시스템인지 인지가 됩니다 연결해 볼게요 배터리를 먼저 연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널을 연결할 거예요. 패널을 연결할 거고 이제 켜주면 연결이 되겠죠 뭐. 켜주면은 어, 불 들어왔어. 나. 네. 37불고 엔터를 계속 누르면 2.5암페 충전이 되네요. 음. 충전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태양광 연결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행 충전기 연결할게요. 주행 충전기 연결은 어떻게 하냐 미리 준비해 놨어. 여기 살짝만 보여 드려야지. 저희 앞으로 <웃음> 주행 충전기고요 살짝. 얘는 lcc선에다가 그 센서선을 연결해 가지고 시동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시동 건 과정은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배터리 플러스에다 함께 연결을 할게요. 연결을 해놓고 설명 할게요. 근데 대표님, 응? 패널 쪽은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하지 있나 있나요 그쪽도 아, 궁금해하셨는데. 중요한 거 있었는데. 음. 자, 중요한 게 있죠. 패널. 패널에서 컨트롤러를 들어가는 선은 가장 굵은 게 실리콘 기준으로 10AWG 전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 패널을 보면 이런 부품이 달려있어요. MC4 방수 커넥터라는 거예요. 이 커넥터에 연결할 수 있는 가장 굵은 전선이 10자리에요. 더굵거가 8자리 연결안돼요 그리고 여기는 10자리만 써도 패널 쪽은 패널 쪽에 여기여기여기아 요거다 요거 요거 패널 쪽 10자리만 써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패널 쪽은 전압이 배터리보다 높아요 보통 제일 큰게 300W고 36V 거든요 36V 300W면 패널 한 장당 10A 보내는 거예요 30, 10A도 아니지 300을 36으로 나누면 7A 되려나 그 정도밖에 안 보내는 거예요. 세장 붙여도 7321, 21란 표예요. 네. 그러니까 패널에서 컨트롤로 오는 건 전압이 높기 때문에 얇은 전선을 써도 되고 실제로 MC 4커넥터라는걸쓸때 가장 쓸수 있는 가장 굵은 전선은 10 AWG입니다. 저희는 다 실리콘 전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로 가는 거는 들어오는 전선보다는 조금 더 굵게 써주세요. 그래도 8정도 쓰면 충분해요. 10도괜찮고요 요정도 전기를 전선을 써주시면 됩니다. 항상 오늘 전선 얘기한다고 하고 태양광에 사용하는 전선 얘기를 했고요자 이제 요거 시끄러우니까 끌게요. 이따가 다시 켜줄거예요자 지금 충전 두가지 있죠. 한전충전 태양광 마지막으로 많이 쓰는게 짜잔 주행충전이에요. 주행충전은 어디에다 연결하냐? 자동차, 시동 배터리, 메인 배터리로라고 하죠? 거기에 직접 연결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거랑 부조 배터리랑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연결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만약에 부조 배터리가 인산철 배터리인 경우는 완충이 안 돼요. 직접 연결했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완충을 시켜줄 수 있는 충전기를 직접 설계를 해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충전기에요 자 어떻게 연결해준는 한번 전선이 복잡하지만 떠듬떠듬 얘는 아니고 얘는 뺄게요 헷갈리니까 얘 빼버리고 전선을 다 없애버릴게요 볼수 있게 여기다 놓고 아, 심플한 심플해졌죠 네. 어떻게 연결했습니까? 주행 충전기 보면 전기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네. 전기 들어가는 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전기 나오는 데가 있겠죠. 네. 나오는 네. 데에다가 자 이것도 XT90으로 편하게 있어. 네. 좋네요. 배터리를 연결할 거예요. 여기도 전선은 그렇게 굵은 걸쓸 필요가 없어요. 네. 충전 용량에 맞게 이건 2 0 a 거든요10 정도 써도 충분합니다. 요게8이네 너무 두껍 꼽다. 10 정도 쓰면 돼요. 요거는 직류 차단기예요. 퓨즈 대신 쓰는 거고요. 퓨즈를 써도 돼요. 퓨즈는 어... 배터리가 견딜 수 있는 정도. 만약에 120 정도 쓴다. 그럼 이제 최대 충전 능력이 0.5C, 6 0만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쓰면 돼요. 끊어주는 거예요. 배터리 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퓨즈를 쓰면 불편한 게 뭐냐면 끊어지면 교체를 해줘야 되고 얘를 쓰면 편한 건 뭐냐면 스위치가 딸깍하고 떨어져요. 다시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주행 충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저는 손으로 대충하지만, 꼭 잠가주세요. 스페 해가지고. 플러스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자 이제 켜졌습니다. 화면에 이거 그냥 살짝만 보여요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예, 예, 예.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행 충전기 연결도 끝났어요. 충전 두 번째, 주행 충전, 아, 세 번째가 주행 충전기. 다 했네? 네. 주행 충전기까지 연결이 끝났고요. 주행 충전기 연결은 힘든 게 뭐냐면, 자동차 배터리에서 전선 따면, 차, 본 리터 안쪽에서 어디선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부로 보내야 돼요. 네.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요. 그러면, 야. 마지막으로요.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 선보이는 CC CV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릴레이 방식일 때, 네. 또 같은 전선 굵기로 가도 되나요? 네, 릴레이 때도 같은 정도 쓰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많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많이 질문하는 건데 지금 여기 시스템을 보면 네. 태양광 충전과 주행 충전이 한꺼번에 되도록 돼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 시동을 걸면 태양광 컨트롤러가 꺼지게 릴레이를 설치해야 되냐 안 되냐 하는 질문이 정말 많았죠. 그거 100번도 더 듣지 않았어요? 네. 예. 그래서 저도 많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컨트롤러 회사에서는 둘이 동시에 충전을 진행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실제로 캠핑카 업체에서 제작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은 고장난 사례가 있대요 둘이 동시에 작동을 했을 때 저는 이 정도 정보만 드릴게요 모르겠다 그랬을 때 그럼 나는 선택을 하시는 거야. 난 그냥 쓰겠다 아니면 릴레이를 달겠다 그럴 때 릴레이를 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릴레이 설치 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릴레이라는 건 진짜 별거 아니에요. 릴레이 가지고 뭐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어떤 업체는 뭐 영업비밀로 하고 그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이 시동을 걸때 태양광을 꺼지게 하는 걸 그거 정말 별거 아니고요. 릴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코일이 보이나요? 얘네 하얀 거이 하얀 게 코일의 이 전자석. 네, 전자석이고요. 저 전자석에 전기를 흘려주면 스위치가 네. 붙었다, 떨어졌다. 음. 붙었다, 떨어졌다는 거고요. 릴레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건 핀이 몇 개냐면 4핀이에요. 네. 이 4핀은 뭐냐면 코일선에 전기를 흘려주면 스위치가 연결만 돼요. 아하. 연결을 클로즈라고 해요. 네. 스위치가 떨어지는 건? 오픈. 오픈. 네. 예. 오픈, 클로즈. 그리고 이, 여기 있는, 이 릴레이는, 릴레이를, 보일까요? 이게 또? 잠깐만. 86, 85, 요거. 자, 이건 핀이 몇 개입니까? 글씨가 보여야 되는데. 다섯, 다섯 개. 개. 그리고 이 릴레이에, 그, 배선 들어가나? 구조도가 여기 그림으로 있어요. 네. 야, 다섯 개인 릴레이는 뭐냐면, 아까 사스핀은 꺼지는 기능만 있지만, 얘는, 평소에는 연결되어 있다가 켜져 있다가 전기를 넣으면 자 OP는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아여기는안 나와있네 숫자만 나와있네요 여기 숫자를 보면 은 87이라는게 있고 87A라는게 있어요 87은 30은 그러니까 30과 87이 전기가 연결되는 스위치 라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85, 86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85, 86은 코일에 전기를 공급해서 전자석으로 스위치를 당기는 라인이에요 코일에 전기가 흐르면 스위치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87과 87A가 있는데 87은 어, N5라고 불러요 87은 N5는 뭘까요? 됐는데? 노멀 오픈. 아. 오픈이 뭐죠? 열리는 아, 네. 거예요. 전기가 끊어진다. 안 통하는 거예요. 네. 87A는 NC라고 불러요. 아, 그러면 노멀 클로즈. 클로즈. 얘는 항상 닫혀있는 스위치. 전기가 통하는 스위치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해는건 뭐죠? 주행 충전기에 네. 시동을 걸면 태양광 전원을 차단하고 싶어요. 네. 시동을 안 걸었을 때 태양광은? 여, 작동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전기가 네. 공급되는 라인은 30번이에요. 30번을 찾아볼까요? 30번이 아까 어디였지? 음. 그림을 보고 아. 30이 맨 아래 노란 선 네. 숫자를 보고 있대요 30번이 뭐냐면 네. 전기 공급 라인이에요. 자, 이거를 태양광에쓸 거죠? 네. 태양광에 이 스위치는 어디에 설치해야 되냐 태양광에서 패널? 컨트롤러로는 음. 플러스선에 스위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네. 예. 왜냐 배터리 먼저 연결해야 되잖아요. 배터리 쪽에 설치하면 네. 중간에 태양광 먼저 연결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태양광 살아있는데 배터리가 끊어지니까 네. 릴레이를 달 때는 어디에 달아야 되냐 태양광 패널과 컨트롤러 사이에 프러스 전선에 다이됩니다 근데 네. 스위치 다른 건 뭐냐? 전선을 끊고 다는거예 스위치를. 네. 과감하게 끊어요. 플러스를. 끊었죠? 네. 이게 스위치 다른 거 쉬워요. 플러스 전선 자르고 스위치 연결하면 끝이에요. 네. 노란 쪽. 전선 연결. 30번이에요. 태양광에서 전기 오는거 30번에다 연결하고. 자, 먼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게 아까 뭐랬죠? 87A. 노멀 클로즈. 87A가, 여긴 선이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저도 찾을 거예요. 요 가운데가 87A야. 파란 게 87A야. 이건 노멀 클로즈예요 네. 노멀 클로즈는 항상 에 선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 자르고 이두 선을 연결하면 자, 이렇게 연결하면 태양광을 켰을 때 테스트 방법 연결이 잘 되는지 이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전기가 흐르든 말든 신호선이 들어갔든 말든 전기가 통해요. 켜볼까요? 충전이 되면 돼. 해 떴죠? 그리고, 눌러보자. 된다, 충전. 보이죠? 네. 예. 즉, 30번이랑 87A, 노멀 클로즈를 연결시켜줍니다. 나머지, 요거 신호선이라고 했죠? 네. 신호선에서, 신호선이 85와 86이 코일 구동선이에요. 네. 85에다가 숫자가 낮은 거에다가 플러스, 숫자가 높은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해요. 85가 이렇게 보면 은 왼쪽이네요. 85가 하얀색, 86이 노란색. 하얀색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 볼게요. 근데 이건 어디에다 연결할까?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왜? 네, 지금 우리는 시동을 걸면 꺼지는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어, 마이너스만요. 마이너스 맞아요 마이너스가 맞고 플러스는 우리가 ACC가 없으니까 그냥 스위치 이쪽에다가 같이 연결할게요 다돼자 연결했어 자 그럼 이제 이걸 봐주세요 네 이거랑 자 자동차 시동을 걸게요 시동을 걸면 뭐가 켜질까요? 주행충전기가 켜지면서 아까 노멀 클로즈 87A가 네. 노멀 전기를 넣으면 오픈으로 바뀌어요 열려요 네. 딱자 어때요? 주행충전기 켜졌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발이 떴습니다 충전이 안되고 네. 엄청 쉽죠? 5핀 릴레이만 있으면 그 캠핑카 업체들이 영업기밀이라고 하는 시동을 걸면 그 태양광이 끊어지게 하는 배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뭐또 이제 더 설명 드릴 거 있나요? 궁금한 거 그... 그리고 이거를 탁 끄면 주행 충전기가 꺼지면서 해가 뜹니다 예. 오늘 결과 다 했다. 네. 릴레이 네. 방식의 주 음.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의 많은 질문이 네. 켰을 때그 음. 출력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충전되는 전압이 너무 높아서 음. 그때만 잠깐 스위치를 꺼놓고 아 그래도 뭐, 돼요,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스위치가 저희 릴레이는 없잖아요. 이거 쓰는 거죠. 아. 차단 스위치 차단을 내려서 네. 아, 그렇구나. 차단 스위치 쓸때 조심해야 돼요. 교류용이 있고 직류용이 네. 있어요. 네. 교류용 쓰면 안 떨어져요. 차단이 안 돼요. 아, 그. 네. 직류용 꼭 써야 되고요. 네. 그럼 오늘 뭐부터 했냐면 자, 캠핑카 보조 배터리를 중심에 놓고 네. 전기 공사를 했어요. 먼저 첨에 전기를 쓰는 거 방전이죠. 방전에서 네. 교류 전기 인버터와 를 한전 네. 절체기 그리고 멀티탭, 그리고 직류전기, 단자대에서 표즈박스 제품까지 네. 갔고요 네. 전기 쓰는 거그 다음에 뭐했죠 충전, 세 가지 충전 방식 한전과 태양광과 주행 충전 한전은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한전은 무조건 여기 한전은 외부 전기 연결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태양광 연결할 때 주의점 배터리를 먼저 연결해야 됩니다 전선은 태양광 쪽에서 오는건 얇아도 된다. 배터리로 가는건 좀 굵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주행 충전. 주행 충전은 힘든게 뭐냐면 자동차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 그리고 차단 스위치 하나 달았고요 바로 연결해도 되고 중간에 릴레이식 충전기를 통해도 되고 이런 전용 충전기를 통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게 저도 몰라요 해도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릴레이를 설치해서 시동을 걸면 태양광을 꺼주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릴레이 설치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릴레이, 이건 80A 이상 쓰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네. 다음으로 충전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네. 이렇게 주행 충전기하고 MPPT를 동시에 써도 되느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 동시에 지금 선택 한전 똑같이 그런 질문 많이 들었어요 한전은, 자 괜찮아요 아까 한전은 어디다 연결해야 됬죠? 외부전기. 아, 네. 외부전기. 자, 외부전기 꽂고 운전해서. 네. 네. 에반게리온이야? 아 <웃음> 일단, 그건 충돌이 안 나요. 그러겠네요. 자동차가 에반게리온처럼 전기 꽂고 주행되지 네. 않는 이상은. 네. 외부전기랑, 한, 외부, 한전이랑. 태 어, 그 주행 충전은 충돌이 안 나요. 네. 몰라. 꽂고 시동 걸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충돌이 안 나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럼 태양광이랑. 한전이랑 태양광이잖아요. 한전이랑 태양광이 충돌이 나네요. 한전 태양광도 똑같아요, 아까. 릴레이를 달아주면 되고요. 그럴 때는 어떤 릴레이를 달아주면 되냐. 아까는 12V 자동차 전원을 넣으면 꺼지는 릴레이를 썼죠. 네. 한전과 태양광을 쓸 때는 AC를 220V 릴레이가 있어요. 아, 이게. 이거 똑같아요. 똑같이 설치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그림 다 있어요. 220V로 코일을 움직이고요. 그러면 이 선에 설치하면 되겠죠. 외부선. 네. 예. 요 선에서 따주면 돼요. 외부선 인입. 220V. 그거를 신호선, 어, 그 코일 움직여주는 선에다가 연결해주고 이건 플러스만 할 수도 없어요. 나머지 여기도 보면 그림을 보면 n 5가 있고 NC가 있어요. 노멀 클로즈에다가 뭘? 태양광선을 똑같이 PV쪽 불어서선 가위로뚝 잘라가지고 연결해주면 돼요. 근데 한전이랑 태양광 정도는 한전 충전기는 자동차 엔진처럼 빡빡박하고 많은 전기를 싸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전이랑 태양광은 함께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대요. 이 회사 말로는